아, 안녕하십니까 아, 홍원장TV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과제의 마지막 관문인 월드클래 스300 과제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과제의 관문으로서 1년에 15억 5년간 75억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되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 과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공고문을 보고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유형은 월드클스300 기업에 대하여 성장전략서에서 제시된 기술 확보 전략을 바탕으로 핵심 및 응용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글로,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갖춘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는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업주도형 기술개발 또는 바우처연계 위탁연구 공동개발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아, 지원 내용으로서는 2018년도 신규과제사업예산이 아, 18년도 총사업비가 1058억이었습니다. 1058억 네. 기업별 지원규모는 지원금액이 연간 정부출연금의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기간 최대 5년 이내 지원 대상으로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W300 기업 중 W300 R&D 미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로서는 주간기관은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이고 위탁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의 컨소시엄 형태의 과제 진행입니다. 아, 정부출연금은 아, 지원금의 50%입니다. 주간기업 부담이 나머지 50%가 되겠죠. 세부지원 내용으로는 직접비, 그 다음에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 자격으로서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 중 R&D 미지원 기업이 대상이 되죠. 그다음에 사전 검토가 있고 사업계획서 접수가 접수 및 선정 평가 위원회 개최가 있고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 항목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별 항목별 세부 평가 지표로는 기술성 및 개발 능력 55점,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 효과 25점, 일자리 창출 효과 20점입니다. 평가위원회 평가 시, 어, 그 다음에 신청 기간이 있는데요. 월드 클래스 300과제가 한 3월달, 5월달, 1년에 두번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한테는 이게 좀 먼하먼 이야기이고 어, 실제 대상되는 기업군들의 매출액이 평균 천억대 좌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반 일반 다수의 중소기업한테는 어, 조금 요원한 얘기 요, 요원한 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로서는 신청 안내 전문 기간, 과제 신청 주관 기간. 사전 검토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이 대면 평가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결과 통보 전문기관 수정 사업 계획서 접수 및 멘토링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협약 지원 전문기관 주관기관 과제 수행은 전문기관 주관기관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항은 특별한 사항으로서는 요 일반 과제 5억 원, 정도, 5억 원 지원되는 과제의 평균 사업계획서의 제출 분량이한 40페이지 좌우됩니다. 그러나 아, 월드클래 스300 R&D 과제 신청의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은 5페이지로 간략 제출입니다. 산자부의 많은 과제가 아, 간략 사업계획서 제출받고 평가를 하죠. 그런데 간략 사업계서 사업계획서의 평균 페이지 수가 10페이지 내외지 않습니까? 내 네. 압축해서 5페이지 내로 간소화하여 제출한다. R&D 과제 선정 이후 사업계획서 멘토링을 통해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5페이지로 기술내용을 압축 요약한다. 대단한 내공이죠, 내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과제, 수출 기업 기술 개발 과제,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많은 과제 중에서, 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매월 첫 수별로 이렇게 지원되는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월, 1월, 제가 볼때 1년에 두 세계 과제를 지원 받으십시오.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 증대는 물론 내수 진작을 통해서 영업 이익을 많이 내시고 게다가 고용 창출을 많이 하신다면은 단계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월드클래스 300 과제도 나중에는 꼭 접하셔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으로서는 어, 홍원장 t v 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점육성과제 중점전략과제에 대해서는 어, 충분한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과제가 끝내 과제에 대한 안내가 끝나면은업통상자원부 과제, 미래창조과학부 과제,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우리 중소기업이 접할 수 있는 모든 국책과제의 주요 부처에 대해 서 부처 과제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드릴 말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부부처별 자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10개 부처에서 연간 20조 자금을 집행하고요. 어, 중점지원분야는 수출중대분야와 분야 고용창출중대분야에 집중지원이 되고 있고요. 정부부처별 자금지원 프로, 어, 프로세스는 서류접수, 현장평가, 대면평가, 정부전자, 해외, 체결 4개월 정도가 시간이 걸립니다. 대출자금은 대표자의 신용과 담보 제공 능력 등으로 판단돼서 2주 안에 끝나지만은 국가아랜지 과제의 대다수는 4개월 정도의 과정을 걸립니다. 개발성과에 대한 평가로서는 혁신적 성공을 했다면 차이 과제의 가산점이 주어지고요. 개발 다 완료했는데 매출이 발생 안됐다 성실 실패라 해서 자금 환수하지 않습니다. 불성실 실패는 환수하죠. 개발 전혀 안 하고, 딴데 자금 유용했을 경우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어, 점진적으로 큰 자금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어, 다시 한번 설명하드리면은, 창업기업 7년차 미만, 어, 인력시 지원을 2, 3번 지원받으면 R&D 졸업전에서, 이쪽에 혁신중소기업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해서 5,6억 그 다음에 고성장기업 2,30억 글로벌기업 4,50억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월드클래스 300 과제를 마지막 어, 국가랜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중견 기업으로 발돋던 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금을 어, 1억 받았던, 5억 받았던, 10억 받았던, 20억 받았던, 쓰는 계정은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한 40에서 45%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에 필요한 장비, 기자재, 원부자재 구입비, 목업비 등, 또한 40에서 45%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에서 15%가 기술 임치료, 그 다음에 회계처리 비용, 국제 국내 특허비용, 국내 국외 출장비용, 그다음에 뭐 회의비, 야근실때 문구류 이런 쪽으로 계정 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계정 외에 벗어나면 특별 감사를 받고 그 다음에 소명되면 자금 환수까지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제과제 R&D 아, 과제에 대해서 그 비목별사업명세서에 이거한 아, 자금집행을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 아, 그거 맞추냐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머리도 아픈 상황이 된거죠. 그 다음에 참고 더 하나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만오천개 회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만오천개 지원받은 회사는 그 방법과 요령을 알아서 매년 두세 개씩 금액으로 10에서 10억 정도를 무상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과제에 대한 모든 내역들은 SM테크에서 나와있겠지만 은 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 많은 과제가 집행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어, 선택하셔서 선택된 과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선택했으면 집중하셔서 일단 과제 진행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